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10회 복귀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 별난카페도 로또를 샀어요. 그산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800명이 넘어가서 감사의 뜻으로 고정한수로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필출 삼수클럽에도 고정한수를 올렸습니다. 어, 그래서 그 고정한수 올린 것이, 올린 것을 이 별난카페도 똑같이 산다라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느라고 그래서 루또를 샀습니다. 어, 그, 고정한수 올린 것이, 어,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또, 어, 원망을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별난 카페도 어, 그 번호가 꼭 나올 걸로 알고 고정 고정 수로 어, 그 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 별난 어, 카페가 어, 이번 주 로또 산거그 어, 확인도 오늘 시켜드리겠습니다. 1010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월요 아, 일요일날 날일 109회 복귀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 대분류 특이패턴, 화요일날은 로또용지 분석.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제가 그 정원에 유실수를 심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피곤해서 어, 일찍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료를 못 올려드렸습니다. 어, 그점 양해를 바라고요. 어그 봄철이 되면 이게그 그렇게 좀 정원 가꾸느라고 아 어, 바쁩니다. 그래서 어, 그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관심 그룹하고 세수 중그 다음에 고정한 수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800회 그8 아, 800, 구독자 800명 돌파 기념으로 고정한 수를 올려 드렸죠. 약속한 대로 또 900명을 돌파할 때또 다시 고정한 수를 또 올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올려 드리면 뭐 올려 드리고는 싶은데 사실상 오류가 나면 그게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상당히 난처해요. 제가 본인이 아주 마음이 언잖아요 아 그래서 구독자들한테 피해를 드릴 수가 있어서 고정환수올리때는 아주 그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신중을 신중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올려드리는 건데 근데도 그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매주마다 올려드릴 수는 없고요. 어 800회 900 900명 구독자 수 900명 돌파할 때또 신중히 검토해서 고정환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0회 대불류입니다. 1그룹에서는요. 어, 2월 수 15가 나왔고요. 또 34도 나왔죠. 2우수가 어, 전멸을 했어요. 2우수 어, 이 많은 수가 다 전멸을 했습니다. 어, 몇주 전에도 2우수가 그 이유, 전멸한 적이 있었죠. 어, 전멸하면 그 다음 주는 필출이라고 봐져요 물론 이제 2연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다음 주에는 이유수에서 무난히 출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그룹에서는 3중복에서 보너스 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중복에서는 전멸을 했고요. 기타에서 9가 나왔습니다. 또 여기 12도 나왔죠. 3그룹에서는 여기 3중복에서 36 어, 이중복이 이번 주에 필출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어, 그래서 여기 요 세수 주, 어, 주의를 살펴보시라고, 세수를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25가 나왔습니다. 어, 이, 어, 이중복이 사연멸이라서 필출할 시기가 임박해져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예, 바로,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나와버렸네요.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1, 14, 27, 40인데요. 어, 요게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출을 하면 상황이 끝나는 건데, 현재 8연속 중이었었죠. 어, 여기서는 전멸을 해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어,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서 어,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죠. 다음 주에 이거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퐁당, 퐁당 이제 10연속으로 왔어요. 10연속서부터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되죠. 이제 이 4수일 네때 13연속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는 5수이기 때문에 이제 10연속이면 상당히 많이 와진 거예요. 그쵸? 어, 그한수 차인데도, 어, 그, 어, 이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 이게 추를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요. 아, 여기서는 아, 멸을 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다음은 어,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1 가로 라인이죠. 어, 1 가로 라인 중에서도 2, 3, 4, 5, 6 어, 여기를 어,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현재 유견 멸이었죠 그래서 어, 이제 출할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있고 1,003회 동안에 딱한 번밖에 없으니까 7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유견 멸이면 이제 아, 나올 시기가 거의 된 거죠. 아, 왜냐하면 7연멸이 물론 한번있기는 합니다만 은자 그런데 여기서는 딸랑 보너스 볼한개만 나왔어요. 보너스 볼이 나왔죠? 자,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입니다. 아, 이건 아, 현재 7연멸 중인데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8연멸이 딱두번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 나머지는 7연멸 이내에서 다 출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 주에 또 전멸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제 파 연멸이 됐어요. 타이 기록이 됐죠. 다음 주에는 여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로또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어, 사 특정 그룹인데 사 연멸이 딱네 번밖에 없었는데 현재 신기록 유연멸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필출할 거라고 봤는데요. 어, 여기서는 어, 여기 10, 2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하늘색은 어, 이거는 규칙수에 들어 있어서 우선 먼저 이 하늘색을 빼놓고 40, 12, 28, 45를 살펴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없으면 1하고 26도 다시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기서는 다행히 12가 나왔습니다. 초록색에서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불주변수죠. 불주변수는 출연 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어, 최근에 두 번인가요? 어, 전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 물론 이건 전멸 저, 가, 자, 자주는 아니어도, 자주는 아니어도 불주변수로 전멸도 종종 있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어, 보너스볼 3번 하고요, 어, 25번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아, 로또 용지 분석 여섯 번째입니다. 재가능할까요? 하는 거였어요. 여기는 과출 그룹이었죠. 과출 그룹입니다. 아, 18915였습니다. 이게 현재 아, 11연속 출이었고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8연 멸이 딱한 한 번밖에 없었는데 지금 신기록 중에 이건 멸이 아니고 출입니다. 11연속 출이에요. 과출이죠. 그래서, 이거, 이것이 전멸할 수 있는지, 이거 살펴보시라고 했는데요 아, 여기서 주의사항은 15가 2월, 2월 가능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 15를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게 2월 가능수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변난 카페에는 2월 가능수를 15, 20, 34, 아, 니 20, 20이었나요? 맞나? 아니, 아, 15, 15, 25, 29, 34 였네요. 이 별난 카페는 15, 29, 34 중에서 2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 15를 가져갔습니다만은 34까지 2개가 나왔네요. 2월수가요. 자, 여기서는, 어, 9하고 15가 출했습니다. 그래서 12 연속 출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게, 아, 전멸할 수 있는지 다음 주에도 또 여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신기록에 신기록을 써가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불붙은 그룹이죠. 어, 이런 그룹들은 오히려 안 나올 때까지 같이 가는 게 오히려 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불붙은 그룹이죠. 네, 불붙은 그룹이죠. 자, 다음은 어, 금요일에 올려드린 관심 그룹입니다. 어,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관심 그룹을 못 올려드려서 이거 어, 한 개만 한 그룹만 올려드리는데 보통 어, 한 주에 아, 목요일 금요일, 아,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올려드리면 세 그룹 세 그룹해서 한 여섯 그룹 정도를 올려드리곤 했는데요 어, 요즘 바빠가지고 아, 금요일날 그것도 금요일날 밤이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때 여섯 그룹을 올려드리면 오히려 어, 구독자님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어, 한 그룹만 올려드렸는데 아, 이게 전멸했습니다 전멸해서 하필이면 안 나올 그룹을 올려드렸어요 어, 관심그룹 전멸했습니다그 다음에 어, 금요일에 올려드린 고정 한 수죠. 여기 구독자 800명을 넘겨주셔서 감사할 뜻에서 어, 고정 한수 올려드리는데 어, 이렇게 잘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잘하려고 할때우리가 나는 경우도 어, 종종 있죠. 그래서 어, 만약에 12가 안 좋으시면 이세수 어, 중에서 12가 안 좋으시면 20일 38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 다행히 12가 나왔습니다. 어, 원본에서는 12하고 어, 36이 나왔죠. 네,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필춘삼스클럽 루또 헌터 복귀입니다. 음, 여기는 어, 라인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늘 요, 요즘에 올리고 있는데요. 어, 라인님 자료는 아, 이렇습니다. 6, 38, 42. 이거 세 수를 보셨어요? 아, 그랬는데, 아, 이게 전멸했습니다. 음, 이 6번은 이 별난 카페가, 아, 이 필줄 삼수클럽에도 고정 한수로 찍었던 거고, 제 자료상으로는 아주 여지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수처럼 보였어요. 아, 그랬는데, 아, 그래서 아주 어, 마음 먹고 고정한 수를 올려드렸는데, 어, 6번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어, 이 필출삼수클럽에는, 어, 제가 당분간은, 어, 가능하면, 제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 당분간 고정한 수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 수를요. 어, 이 필출삼수클럽에, 어, 여기, 어, 헌터 방이죠. 헌터. 어, 제 방입니다. 제 방이에요. 제 방에는, 어, 원본을 2, 6, 13, 22, 35, 44, 45 였고요. 어, 1차 압축한 것이 2, 6, 22, 45 였고, 어, 한 수를 고정, 한 수를 6을 잡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습니다. 여기는요. 어, 그래서, 좀 아쉽게 됐어요. 원본이 전멸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지난주는 필출 삼수 클럽에 라인 자료하고 제자료가 결국은 다 우르난 꼴이 됐습니다. 이점 아, 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여하튼 라인님께서는 그렇다고 해도 아, 월요일에 일찍 올려주시기 때문에 아, 충분히 자료를 아, 각자 검토를 하셔서 본인의 자료하고 비교해서 비교해가면서 어, 그거를 취할 건지 버릴 건지를 검토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별난 카페는 금요일 밤, 토요일 날 새벽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검토를 못하시고 그냥 급하게 가져가시는 분이 계셨을까봐,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제가 씻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몇 주간은, 어, 최선을 다해서 고정한 수, 어, 매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이요. 자, 그, 그 다음에, 어, 이 별난 카페도 로트를 구입했어요. 저는 이제, 어, 이 구입한 내역을 이제 보시면은, 어, 이렇습니다. 어,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어, 고정수를, 어, 그, 수를 고정수로 가져갔습니다. 내 수를요. 어, 그렇게 하고, 어, 그, 성적은, 어, 4등이 최고 등수였어요. 이렇게 고정수를 가져갔습니다. 네수를요 어, 그 6을, 어, 그 필출 샴스크럽의 고정수로, 어, 올려드렸잖아요. 고정한수로. 그래서 저도 여기 보시면, 용지에 보시면 6은 다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가져갔죠. 그 다음에 12를 유튜브 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어, 12도 이렇게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별난 카페가 가져가는 번호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져가는 번호를요. 자그 다음에 25하고 40이라고 이렇게 해서 고정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5도 여기 다 들어있죠 아, 41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 일단 아, 고정 내수 잡은거 중에서는 두수가 나왔어요 12하고 25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여기 각 그룹의 이상거에서는 어, 여기에서 12, 15, 25, 36, 요거 죠 여기 15, 12, 25, 2, 아, 12, 15, 25, 36, 그래서 여기서 4등이 나왔습니다. 4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 여기는 12, 15, 25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는 5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음, 여기는 12 25, 어, 36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도 5등을 했습니다. 됐고요. 또 여기는 12, 25, 36을 가져가서 어, 역시 5등을 했습니다. 5등을 했고요. 어, 5등이죠. 그 다음에 12, 15, 어, 25, 이렇게 해서, 아, 여기서도 아, 5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별랑 카페는, 어, 오랜만에 로또를 또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 이번에 구입한 거는 아, 고정한 수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고정한 수를 이별랑 카페도 아, 틀림없이 가져간다라는 걸 확인시켜드리려고 샀어요. 아, 왜냐면, 하그 아, 별난, 필출 삼스크럽에 제가 올린 6번이 안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유튜브에도 그렇두 군데가 다안 나오, 안 나오면 제가 아주 너무 민망스러워서 그래서 저도 똑같이 산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구매를, 구입을 한 거예요. 구입을 했더니 4등 하나에다가 5등이 4개가 나왔습니다. 뭐 5등 이상은 잘 나와요. 이펠란카페는 로또 구입하면은 5등, 5등 이상은 잘 나오고, 4등도 가능, 나, 나오고, 이 나옵니다. 아, 근 3등서부터는 어려워요. 3등, 2등, 1등은, 아, 정말, 그, 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근데, 4개, 까지는이별랑카페가곧잘 맞춥니다. 자, 근데, 이, 잘하려고, 이렇게, 이번 주처럼, 아, 이렇게, 고정한 수로 올려드리고,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긴장을 안 하고, 그냥 이 별난 카페가, 어, 그 자료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렇게 구매를 하면, 어, 5등, 4, 등 5등, 사등은곧잘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로, 어, 복귀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필출 삼스크롭 자료도 참고하셔서, 어, 그대박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주에서, 이번 주부터, 어, 간몇 주간은 그 고정한 수를 제가 실패한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고정한 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사진 마세요. 이 별난 카페도 신의 아니기 때문에 꼭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